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인데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왜 이제 리뷰하느냐 어, 제가 이 제품을 이제야 샀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랑 갤럭시 버즈 프로를 비교하기 위해서 둘다 샀어요. 그래서 거의 40만원을 깨졌고요 네. 아무튼 이건 제 잡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아주시고요. 일단, 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외관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하이트를 샀어요. 하이트를 샀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으로 C타입 단자가 있고요 여기 앞에 그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닫으면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뭐그 외에는 특별한 뭔가 특별하게 뭔가 뭐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특별하게 뭔가 있다거나 하진 않고 그냥 삼정도구가 적혀있다는 것 정도 밖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케이스를 끼워놔가지고 뭐 케이스를 끼워놔가지고 뭐 특별한 점은 없고요 일단 안에 있는 이제 내용물을 보자면 내용물이 제일 중요하죠 내용이 있는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강낭콩 모양이에요 강낭콩 모양인데 와 이게 저 상당히 좀빈 모양이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근데 이빈 모양 자체가 상당히 특이했는데 이게 노이즈캔슬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대는 일단 안하고 샀습니다 일단 기대는 안하고 샀는데 일단 기대는 전혀 안하고 샀습니다 기대는 전혀 안하고 샀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충전 단자 이렇게 충전 단자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밑에 여기 이어폰 수화부 뭐 수화부나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요게좀 기안으로 쏙 들어가는 형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용하면 상당히 불편했어요. 차용하면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일단 이게 오픈형이잖아요. 오픈형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귀에 딱 걸치는 형식이거든요. 여기 에딱 귀에 걸치는 형식인데 요 부분이 키에 딱 걸려가지고는 이게 딱 키에 걸린 것까지 좋아요. 근데 차양감은 불편하다고 말한 이유가 왜 걸린 걸린 이후에 이게 소리가 요것 때문에 소리가 빠져나가요. <웃음> 소리가 빠져 나가지고 빠져나가고 빠, 들어오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거의 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거의 안 된다고 볼수 있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거의 저,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사양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외에 사양을 말씀드리자면, 블루투스 5 0의 블루투스 프로파일은 H2DP, ABRCP, HFP, 뭐,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블루투스 5.0, 그 안드로이드 5.0 이상부터 호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이어버즈 무게는 5.6g 그 다음 케이스 무게는 약 273g 아 42.2g 정도입니다 42.2g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타임은 6시간 정도 로 6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충전할 때 1시간 정도 충전하면 거의 한 4시간을 쓸수 있더라고요 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실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긴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가지 말씀 드리자면 일단 음지 자체는 그냥 다 빼고 이제 그냥 노이즈캔슬링 이런거 다 빼고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갤럭시 버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딱 예전에 갤럭시 버즈를 제가 썼거든요 제가 썼는데 딱그 정도 음질이 나왔어요 그 외에 이제 뭐 12mm 대형 드라이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형 드라이버가 들어간거 치고는 뭐 이게 이어폰 자체 오픈형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소리가 상당히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는 더더욱 그렇구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조용한 환경에서 제 방안에서 그냥 조용한 환경에서 들어봤을 때는 이제 그냥 아... 그냥 갤럭시 버즈구나 <웃음> 딱이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돈 주고 사기에는 딱히 메리트가 끌리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럴바엔 사차 갤럭시 버즈 플러스나 이런걸 사는걸 추천드리고요 뭐,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프로가 나왔으니까 그걸 사는 거 훨씬 더 추천드리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뭐, 오픈형이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 성능 자체는 딱히 기대를 안 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자체는 딱히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사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제품을 사실 거라면. 그렇고, 뭐그 외에 이제 코덱 같은거 같은 경우에는 A, AAC나 뭐 이런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니까 그 정도는 뭐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음질이 음질이 조금 그렇다는거 말고는 그냥 무난 무난한 제품으로 그냥 끝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